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48번째 48th love letter <웃음> 죄송합니다. 48th love letter는 빌립보소 1장 어, 빌립보소 1장 잠시만요. 죄송해요. 음, 어, 1장 20 1절로 하겠습니다. 1장 21절, 굉장히 유명한 또 구절이죠. 예. 어, 그런데 제목의 제가 그 제목의 영어 표현은 제가 이 빌립보소 1장에 20절부터 한 24절 정도 25절 1장을 읽으면서 가장 제 가슴에 와 닿았던 표현은 They didn't shut me up 이란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네이는 어, 그 디어파스 포 필립보서 영어로 필리피언스라고 하죠. 일단 필리피언스가 어,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어렵게 뭐 옥중서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는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이상하게 이 필리피언스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될때 필리피언스를 많이 생각나게 하세요 신께서 그리고 어김없이 여기서 저에게 뭔가 저의 인생의 의미와 저도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어, The messenger of Christ, messenger of God 어, 신의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생업이나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사실은 예,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 더 잘하기 위해서 어, 하는. 부수적인 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실제, 어, 어떤 풀타임으로 제가 교회에서, 어, 일을 했던 기간들도 있고요.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 뭐, 교회를 뭐 개척을 한다고 그러죠. 예. 그냥, 개척도 다양한 개척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개척의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제 스타일상 정말 영화에 from the scratch라는 표현이 있는 거 맞을 거예요. 밑바닥, 바닥을 긁는 것부터 from the scratch. 예, 바닥부터 정말 해서 몇 년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좀 추억 같은 일인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어,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The messenger of Christ, 어, 사실 저의 그런 시도들이 잘 되었던 것도 있고 잘안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제가 어, 신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어요. 이게 정말 제가 가장...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남들처럼 이렇게 성공적인 메신저로 저를 써주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어떤 블레임을, 탓을 신을 향해서 하지 않는, 않는다는 게 제가 가장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 너무 간단하죠. 예. 저는 그냥 신의, 신께서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영어로는 just as I am이죠. just as I am. 정말 저를 accept 하시고 어, 그냥 사랑해 주는 자체로 저는 만족합니다. 사실은 예. 그것을 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면서 얘기하고 뭐 그런 마음의 소원은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은 어, 진짜 이거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웃음> 여러분이 들으면 you're a liar, 막 거짓말쟁이 이렇게도 얘기할 것 같은데 모세를 예, 떨면 안, 안 되겠죠. 예.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신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 이런 것들을 성경을 얘기하고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채널이잖아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가. 그런 생각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유명한 이런 메신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목사, 선교사 이런 메스미디어에 어,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마음속으로는 진짜 신과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 비극이고 그렇게 되기보다는 예, 알려지지 않은 지금도 얼굴도 제 얼굴도 모르고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지라도 음어 오늘 그본문하구도 연관이 있는데 아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신의 사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는 정말 신과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어,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한 분만 열심히 달고 있죠, 지금. <웃음> 아, 네.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 같이 다녔던 동기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다음 주 중에 한번 저희 홍대 카페에 놀러 온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그, 좀빅 이벤트가 있는 예, 카페가 정신이 없는 때라서, 정말 수십만, 수십만 년이네요. <웃음> 지금 11시 36분이에요. 예, 잠잘 때가 수십만 년이 아니고, 한 20년? 예, 20년은 된것 같아요. 그간꽤 오랜만에 이제 옛날 친구, 예, 또한 명을 뭐 저의 친했던 친구하고 같이 오겠다고, 예, 그, 그 오는 친구가 저의 과거 여자친구, 말하면서 좀 민망하네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만나서 사귀었던 그 친구가 같이 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카페 행사가 있어서 다른 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연락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참 재밌죠. 근데 만나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뭐 시간여행을 해서 이렇게 만난 요즘에 양준일 씨, 아, 그니까 거의 시간여행 양준일 씨 모르는 분들은 뭐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고, 좀 전에 또 제가 양준일 그분 슈거, 슈거맨 그, 그다큐또 보다가 말았는데 이거 한 다음에 잠깐 계속 보고 싶은 다큐입니다. 음. 옆으로 좀 셌죠. 예. 어 한국말 제목은 더 위대한 생명, 더 위대한 사랑. 어 멋지네요. 더 위대한 생명. 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어, 신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제는 이 사람을 내가 무슨 교화를 하고 교회로 끌어다 놓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보다는 어, 내가 살아보니 어, 신의 사랑이 나의 버팀목이었고 뭐이 채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 내가 힘들 때 어, 나를 위로해 준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친구나 가족 보다 더 깊은 나의 중심을 붙잡는 실체 였기 때문에 어, 당신도 만약에 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신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전도 일수 있겠지만 저는 어, 하여튼간, 뭐라 그럴까요? 좀 진심으로 점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 저는 힘든 일이, 뭐, 계속 살면서, 이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운 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어, 저도 사람을 굉장히 잘 믿어요. 예, 오늘은 어떻게 성경 본문보다 제가 썰을 먼저 풀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사람의 말을 잘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기를 당하기 굉장히 쉬운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조금 어 수년 전에 있었는데 어 다시 한번 저에게 그런 위기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정말 신의 은혜로 기적같이 조금 이제 위기는 넘긴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좀 억울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 그러나 그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They didn't shut me up. They didn't shut me up. 저의 입을 닥치게 할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주는 못 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히려 디어파슬 폴이 어, 감히 제가 그분과 비교할 수 없죠. 저는 어떻게 보면 생업적인 이유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런 거고 그 어파슬 폴은 어떻게 보면 뭐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했다고 알려지지만 어,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맨땡, 맨땅에 헤딩하면서 당시에 교회가 없던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다가 어,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 감옥에 갇히고 그게 이제 빌립보 빌리뽀 감옥 빌립보서라는 필리피언스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감옥이 어, The jail didn't shut him up 그그 그 사람 그 바울의 입을 닫지 닫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더 열심히 막그 감옥의 그 간수라고 그러죠. 간수를 막 전도를 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예. 어,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떠오릅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인 디어파스 폴의 이런 삶의 어떤 족적을 볼때 어... 어. 그래서 이 1장을 읽는데 제 가슴에 저의 상황과 맞물리고 또 저의 부르신과 맞물려서 또 오늘 큰어 어떤 터치가 있었고 그 중에 They didn't shut me up이라는 게또 굉장히 깊게 와닿았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바울이 썼습니다. 1장을 여러분 기회되면 읽어보시면 어 진정한 The Messenger of Christ의 모습이 나와요. 예. 거기 앞에 보면은 막 시기와 질투하고 다 자기가 messenger of God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기나, 인간이니까, 뭐, 인기와, 뭐, 하여튼간,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웃음> 누가 설교를 더 잘한다, 누가 더 목회를 잘한다. <웃음> 사람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어... 어,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죠. 예. 어떤 신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은 나보다 남을 낮게여기고 어, 신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사실 이제 목회자들 뭐 사이에서도 은근한 신경전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살면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 예, 수화에서 배운 적도 있는데, 은근히 서로를 견제하고, 막 이런 것들 을좀 느낀 적도 있어요. 예. 두 명의 베스트셀러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어떤 제 젊은 날에 알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긴 그렇고 근데 하여간 이제 이빌리보서 1장에서 바울이 하는 모습이 그냥 솔직히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하건 어떤 모티브, 어떤 동기이건 간에 전해지는 것이 크라이스트, Christ, 그리스도라면 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그 사람들이 나를 경쟁자로 여기건 아니면 나를 무시하건 어, 없는 존재로 여기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과 사랑에 빠진 메신저의 모습이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런 어떤 one of the messengers of Christ가 되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예. 전해지는 것이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면 나는 그러니까 조연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엑스트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큰 교회에 있을 때 아까 약간 판단하듯이 얘기했지만 저도 예, 큰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있고 또 그럴 때어 굉장히 유명해지고 싶더라고요. 그 교회는 뭐그 자체의 TV 방송국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인터넷 TV 방송국이지만, 거기 한번 나가서 막 설교도 하고 싶고. <웃음> 그, <웃음> 거기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게 전 세계로 방영되는 인터넷 TV래가지고, 뭐 하여튼간, 뭐 재밌는 일도 좀 있었어요. 예. 제가 인터뷰를 하지 말고, 이제 제 상사 목사님한테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해가지고, 뭐 제가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랑 하자고 하니까 그 방송국 p d 가 그냥 전 했을 뿐인데 눈치 없이 그걸 왜 했느냐 뭐 이렇게 고사리를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예, 인간의 이제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인간의 조직이니까 사실 뭐 서열 관계 이런게 예, 그 얘기가 오늘 포인트는 아니고요 예, 어, 밤늦게 하니까 옆으로 잘 세네요. 예, 죄송해요 여러분 음. 그니까 바울이 어, 저도 되게 동감하는데 어, 그냥 그 cv에 보면은 여기 23절에 이렇게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요. I want to die and be with Christ because that would be much better. 다시 한번 I want to die and be with Christ because that would be much better.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스도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 심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또 신을 버린 신이 없는 세상 이런거 저번 47세스 했잖아요. 신이 잊혀진 세상 속에서 사는게 너무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얼마나 천년만년 누릴 것도 아니고 예. 또는 그런 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 당신이 죽어도 내가 산다면 너는 죽어라 이런 정말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안 그런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예. 어... 하여간 마당과 이브 이후로 또, 또 땅의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하지만 뭔가 안될 때도 있고 허무함에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종로로 타게 되었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어, 떠오릅니다. 예. 잘돼서 허무하고 전도서 말씀도 했지만 잘돼도 아 이거 내가 다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잘못되면 뭐더 더 말할 나위 없이 허무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신의, 신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영원한 신의, 불변의 신의 사랑과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But I know that all of you still need me. That's why I'm sure I'll stay on to help you grow and be happy in your faith. 이튜브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나 빨리 죽어서 영원히 신의 사랑 더 위대한 생명 더 위대한 사랑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이거를 인조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어 이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빌립보 이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에 대한 지식과 체험과 간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I will stay on. 내가 계속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도 이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It is a hard choice to make. Hard choice. Hard choice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게 힘든 결정이다. 예. 어...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멋진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여러분을 만날 때 어... 이렇게 because of me, thanks to me, 나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알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또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이죠. 저도 하여튼간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간절해지는 면이 있는데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사실 그 제가 이제 저희 친형이 하는 교회에 젊은 예배를 담당해서 이제 한 조금 있으면 1년 정도 돼 가는데 그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 진심이었어요. 제가 그 작은 교회지만 거기 갈때 거기 가서 그 이제 중학생부터 청년들까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뭐 어, 교사들까지 해서 뭐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2, 30명 정도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현재 저에게 있어서 또이 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러브레터 지금 녹음하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그냥 가장 영어에 Be Yourself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라. 그러니까 Be Natural. 제가 가장 이렇게 편안하고 예, 되게 comfortable 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시간이에요. 예, 내가 굳이 뭐를 감추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젊은이배 설결할 때도 그렇거든요. 제가 뭐 어, 거기서 막, 막 목에 힘주고 막 그렇지 않거든요.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어, 어쨌든 어그 굳이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하자면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제가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영어 가르치고 또 요즘에 할 줄도 모르는 카페 한다고 또 고생하고 예. 이런 시간들도 물론 감사하고 그 시간들이 있어야 제가 이제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 주신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어 정말 저도 어떤 어떤 신께서 메신저 of Christ로 부르셨다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제가 가장 어 뭔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하는구나 어 나의 진정한 의미는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I'm Christ Messenger I am Christ Messenger 예,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저에게 가장 meaningful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하여간 저의 그 저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신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다. 신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참 보람된 일이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정말 신을 믿고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신과 신을 만날 때 가장 뭐 칭찬받을 일이겠죠. 신께서 부르시겠어요야 정훈아 너 천국에 왔는데 통장에 얼마 잔고가 남았느냐 이분 굳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 초미의 관심사죠. 예. 뭐제 친한 친구 녀석도 뭐 맨날 뭐 통장에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가끔씩 예. 진을 안 알려주면서 뭐 하여튼간 뭐 우리들의 수준이 그렇죠. 근데 신의 수준은 다를 거란 얘기에요. 예. 어 그러니까 영원한 자랑이 될수 있는, 영원히 뿌듯해 할수 있는 일은 제가 메신저 오브 크라이스트라면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그분의 그 다음이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고 예,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신의 사랑 이 나누는 이 영어 성경의 구절들이 가장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예. 어, 오늘도 지금 주절이 주절이 얘기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23분이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조금 아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예. 음,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 역경의 열매라고 기억해요. 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어느 그 국민일본가요? 기독교 신문사에서 낸그 시리즈 책인데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고요. 여러 번씩. 그게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약간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경열매라는 책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어, 크리스천들. 뭐 지명도 있다는 것은 뭐 쉽게 예상하시겠지만, 지도층에 있는, 예, 뭐 정치가도 있고, 뭐 유명한 학교의 교수도 있고, 뭐 유명한 의사도 있고, 명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또는 과거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경제적으로 고생했는지, 아니면, 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뭐, 육체적으로 갑자기 어려운 또 병에 걸려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데, 그 역경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끈끈하게 신과 사랑의 관계가 어, 세워져서, 어, 그들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어서도 정말 그 역경이 어떤 시드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었다뭐 이런 굉장히 감명이 있는, 감명 깊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영어 뭐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영어로 testimonies라고 하죠. 예. 어, 이 testimonies, 뭐, 더 말할게 하면 reviews, review. 리뷰. 후기가 review인데 신앙의 후기는 testimonies 같습니다,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이제 왕초보분들이 어, 큰 회사들의 대기업에 다니지만 영어를 이제 업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멀리 했다가 진급 때문에 어떤 공인 스피킹 시험, 토익 스피킹이나 OP 같은 거 봐야 되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초급을 한 중급 문턱이나 중급 정도로 끌어올리는 수업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제 수업이 도움이 되어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성적이 나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이 막 생명의 은인이다 약자를 위해서 싸워달라 뭐 저는 사실 돈 많이 벌고가르치신 건데 그런 이제 후기들을 쓰세요 예. 최고의 수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아주 간혹 있고요 예. 근데 그 후기들을 보고 그게 진짜 후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주 올라오지도 않아요 뭐 제가 수업이 많이 있을 때도 뭐. 또 성적을 받는다 고 후기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 진심 어린 후기들을 쓰면 또 그거를 보고 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기가 뭐 예. word of mouth라고 하죠 영어에서 word of mouth가 이제 입소문 통해서 하는 게 이제 확실하다. 사실 그렇죠. 저도 뭐 조그만 맛집만 발견해도 제 지인들한테 아 거기 맛있다고 가보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어 수업도 그렇고. 어, 도입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이 정말 신과 사랑을 나누는 어려움 속에도 그런 존재들이 된다면 그런 메신저오브 크라이스트가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테스티모니스예요. 예.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간증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 그런 신의, 신과 의신 내가 역경을 이겨낸 것을 쉐어할 수있고 다면 또그 사람이 그걸 억셉트해서 또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면 어, 우리의 그런 고난 조차도 굉장히 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listening.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웃음> 기도 중에 있으면 저한테 예, 뭐 메일이나 뭐 이렇게 비밀 댓글 같은 거로 남기시고요. 저도 함께 예, Let's pray for each other, right?